거기 미니 원피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? 아, 이거요? <웃음> 저기 예 어, 어, 예쁘긴 하는데 신표가 어, 어, 두 개가 붙어 있네. 어, 바닐라 꺼 먼저 골라 보도록 할게. 음... 원피스가 잔뜩. 어! <웃음> 가 <웃음> 가격이 세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.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? 아아 아, 귀엽다고 생각. 네, 얼마인지 어, 왕족의 재력을 보여주세요 아 그럼 별로 놀라지 않았어 뭐다이 정도 하는 거 아니겠어 <웃음> 응, 괜찮아 아 거기 미니 원피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 이거요? <웃음> 좀, 아, 예, 예쁘긴 하는데 신표가두 어, 어, 다... 개가 붙어있네 저한테는 다른 게더잘 어울릴 어, 것 같아요 어, 그, 그런 것 같아 어 다른 것도 한번 볼까? 음... 숏 원피스는 어때? 한번 보고 싶어요! 음, 바닐라는 다리가 길니까숏 원피스도 잘 어울릴 거야 결코 숏 원피스가 왠지 저렴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야 어... 보라색이 있으면 좋겠는데? 보라색은 잘 없네요 있으면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아까워 그러게 말이에요 보라색이 없어서 못 사주겠네 저런 어... 슈즈는 어때? 좋아요 음, 우리 바닐라한테 잘 어울리는 슈즈를 보면 베리가 사주도록 할게 베리는 공주니까 음, 어울리는 게 없는 것 같아 없어 너무 예뻐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? 절대 음.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음,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우리 바닐라한테 어울리는 귀엽고 깜찍한 가격에 아 귀엽고 깜찍한 가격이 아니라 귀엽고 깜찍한 신발이 없어. 이거 저 샌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오 너무 귀엽다. 어 일단 가격을 한번 볼까? 안 어울려. 어?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민수님? 안 어울려. 다른 걸 볼까? 일단 저기 최저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? 왠지 여기엔 바닐라한테 어울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.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. 어우, 정말 안 어울려. 저런 스니커즈는 어때요? 음, 스니커즈? 스니커즈는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데, 한번 보니까. 보고 있는데요. 음, 운동화 정이면 뭐? 데리도 <웃음> 자신 있어? 좋아, 얼마지?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아. 그, 바닐라, 물 올리가요. 바닐라 발레안 맞을 것 같은데? 그, 그럴... 실시간 재고가 한 개뿐이잖아? 어? 하나씩 모두 있네요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해야지 바닐라가 사버리면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? 안돼 그.. 그건 그렇죠 재고가 한개인데살 수가 없지 치워 음. 보라색 <웃음> 없네! 베리코드님 뭔가 <웃음> 즐거워 <하지만> 보이시는데? <웃음> <웃음> 없어! <웃음> <웃음> 내가쯤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사줄 수가 없게 되었어 영어로까지 칠 필요가 있을까? 보라색이 너무 적어 그렇지? 그건 그렇네요 저건 보라색 원피스가 아니지 없네 없어 어? 저기 없기를 바라는 건가? 라고 전혀 전혀 아니야 어울리는게 있으면 사주려고 했는데 정말 안타까워휴